안녕하세요 전자알게입니다 오늘은 포슬린타일 교체 작업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보수죠 아파트 신축이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보수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 과정인데 고정업체 실장님께서 부탁하셔가지고 이제 예, 왔습니다 6 0 0에6 0 0각5장을 교체를 할거고요 예, 교체할 타일 어떤게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침이 나갔어요 저는 이제 다른거는 안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건들면 안 되고 확인이 된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간 거를 교체를 해주겠입니다 보시면 아파트가 아 진짜 넓어요. 보수할 거장비에요 <웃음> 많이 있죠. 예. 믹서기가 필요하고 뭐 이제 여러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믹서기 소형 한마디일인데 이제 보수 작업할 때 이게 가장 예.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2년이 넘었는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눈 혹시 이제 또 파서 탈 이제 뜯어낼 때, 철거할 때 멀티커터도 필요하고요 멀티커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할게 이제 총 다섯 장이에요 보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다른 타일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보수를 하면서 그게 칩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수가 되게 힘든 거예요 철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전에 많이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요. 예. 어, 보수는 타일을 이제 시공하는 거.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보수의 포인트는 철거입니다. 철거. 얼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존의 타일을 걷어내느냐.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보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커터로 이제 줄눈을 조금 팔 거예요. 네, 지금 기타 타일을 철거를 했어요. 먼지가 엄청 많이 날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제 먼지가 있는 바닥에다가 그냥 시공을 하면 안 되고. 프라이머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 프라이머가 없어요. 예. 뭐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준비된 부자재로 이제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없으니까 예, 먼지가 이렇게 쌓있고 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물 정도는 한번 이렇게 뿌려 주셔가지고 시공하시는 게또 오히려 접착력이 더 좋겠죠. 드라이 페인 준비해 놨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면 드라이버스 넣고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끝내고 내려왔어요 그... 청소 하시는 분들이 입주 청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후다닥 하고 내려왔습니다 보수가 이런 장비... 몇장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모든 걸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현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가져가야 되는데 커팅기도 필요하고 그라인더도 필요하고 어쨌든 타일 시공할 때 모든 공부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 위 자잘한 그런 그 공부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공을 해보니까 보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보수도 보수 다름이겠지만 이렇게 바닥을 이제 타일을 드러내서 접착제가 드라이픽스라서 잘 안, 제거가 잘안 됐어요. 접착제가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보수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좀 힘들었어요 벽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힘든 상처될니네 어쨌든 촬영 끝냈습니다 오늘도 촬영하면서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이게 해보니까 시공도 해야 되고 뭐 영상 이거 찍고 뭐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정말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쌍 전자일기였습니다.